우와. 배가 조금 더커집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보세요, 거기는 잘잡으니 거야. 우와, 고기저 초보는 몇 마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뭐 물들 따라 뭐말 잡을 수 있고 못 잡을 수 있어요? 기본은 여기에 낚시 대고 고기 물면 줄이 쭉 빠지거든요. 그러면 닫고 참질 후킹을 해주시면 돼요. 찌는 계속 흘려도 바닥에 다지는 않거든요. 줄 따라 계속 흘러갑니다. 찌를 항상 이렇게 릴로핀 맞추면 이렇게 세우면 여기 툭쳐버리 빠져버리겠죠. 조심하시고. 아땡겨 잡을 수 있겠냐고요? 사장님이 도와주실 수 있겠죠? 응. 알겠습니다. 뒷부분으로. 네.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네 우와 이렇게 됩니다 네 어, 하나만 꽂으면 되죠? 하나만 꽂으면 됩니다 사장님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걸렸다 하면 신호가 어떻게 와요? 그냥 자기 생각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네쫙 빠지거든요 네, 그냥 냅두면 자기 스스로 냅두면 되죠 계속 아... 배를 다 벗고 아, 푸킹을 네. 해줘야지 네. 1.5초 안에 다이루어져요 2초 안에 다이루져야 돼요 순간적으로 안그러면 빠져서 고기가 도망가거든 요아네 <웃음> 이, 이 지금 걸려 있는 게 200미터예요? 예, 예. 그럼 한8 0 정도 됐을 때 감아나요? 어. 예, 다시 감고 미끼 바꾸고 다시 던지고. 잡고 있어야 돼요? 아니, 맞안 잡고 있어야 돼요? 이 낚시 는줄 보고 있어야있어 오, 왔다 왔다 왔다. 와! 근데 밑이나 아이고, 이거 밑실 계속 오르네. 이거들은 이거 이것잘 끊어집니까, 이게? 1. 우와 대박! <웃음> 우와, 우와 이다 <가 Dodge bugs> 진짜 크다. 아, 아, 음. 아, 아, 신 난다. 나 이제 집중한다. 너 이거 이거 가만 가만자어디에요저 있아서 들을게요. 예, 예, 배배배고 예, 고 네, 고쳤어요. 네, 아. 우와! 익실었다. 오우 오, 너무 좋아. 느낌. 도 음. <웃음> 네, 말하고 이제 그래요. <웃음> 저도 뭔가 알았어요. 재밌다. 오, 재밌다. 그래 배고어 아, 배고 아, 대를 세워서 배를 고 어, 대를 내리면서 이걸 감는 거예요? 세우고. 네. 내리면서 빨리 감으셔야 돼요. 아. 션 유지해야 돼. 그래서 줄이 래서 아, 내리면서 빨리 감고 그리고 당기고. 오호. 그렇죠. 장문으로 장문. 사장님 이거 잡힌 거 없나? 사장님 이거 잡힌 거예요? 어, 맞아요. 네. 어, 잡힌 거 같아요. 잠시만. 잡혔다, 맞지? 어, 잡혔다! 야 잡혔다! 근데 그 이거 어떻게 하죠? 네. 잡혔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 네. <웃음> 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리, 이리, 오세요. 이리, 봉고 잡았다, 봉고. 잡아, 잡아, 잡아, 잡아. 그러안 돼요, 어떡해? 밥안드요 해요 미요 이렇게요 아 알겠다 와 좋시다 우와 나 잡았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저 잡았어요 우와 재밌겠다 우와+ 와 우와, 우와. 진짜 좋와와와저 <웃음> <웃음> 너무너무 신기해요. 얼마몇 <웃음> <왜>, 순수절이에요? <웃음> 30, 50, 늦네. 우와! <웃음> 40대기인데, 40. 우와! 4 0 70, 40대기. 우와! <웃음> <웃음> <웃음> 잡았다. <웃음> <웃음>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처음 잡은 어, 이거 어, 되게 배가 통통해요. 배가 통통해서 여기 비닐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웃음> 너무 신이한 <웃음> 이거 근데..옷다 나요 <웃음> 와..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다시 놀시셔 와..또 해봐야지 와..또 해봐야지 아, 저거 잡은 거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예, 자기 잡은 거 자기 나가고갑니다 근데 손질도 직접이죠. 그렇죠. 튀치는 요리를 어떻게 해야 맛있나요? 뺏을 때 뺏겨버리고. 네. 해 떴으면 좀 쳐보죠. 아, 회. 네, 튀치가, 회가 맛있어요. 저희 숙소에 회 뜨는 칼이 있나요 사장님? 돈으로 찢어버린 거야. 아, 줄. 진짜요? 네. 음. 너무 재밌다. 낚시 재밌네요. 낚시 왜 하는지 알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근데 바람이 날라간다고요? 아 여기가 원래 화장실이었어요아 어쩐지 여기 변기가 있는거예요오 오, 오, 대박! 생각... 잡았어요? 진짜? 헉! 잡았었다 대박! 삼돔새끼요? 방생 방생해야돼요? 아 몇.. 몇 센티 이하는 방생이어야 돼요? 우와. 작지 않은데? 안, 안 적은데요? 진짜? 안적아 적은 우와 안녕 참. 자네 이말 무슨 말여 방생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잡아서 더, 재밌, 더 맛있을 것같셨습니 네. 으차.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합니다끝생하셨습니다고생하다고생하고양이다 여기서. 네, 네. 여기서 어, 안녕? 너 알잖아, 너. 나. 그지그지 어이구, 왜 이렇게 내려오게? 빨리 일로 와. <웃음> 냥. 냥. 냥. 아, 아파. 제 <웃음> 이번엔 또 어디 올라 타라 그래.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한 짓이 귀여워 죽겠네. <웃음> 귀여 네, <이제>, 빨리 사와도 되나요? 네, 예, 사수세요 이게 싸네. 아이고, 아이고, 무겁네. 우와, 독도? 이거 먹어볼까요? 아, 독도 소주? 아니, 저는 솔직히요. 낚시가 10만원인 줄도 몰랐고요. 5시간이나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체험하는 건줄 알았어요. 짜잔! 대박! 어떡해요 이걸 나 혼자 먹어서 어떡해 대박